안녕하세요. 보통사람행복성공TV의 건강 코너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천만 명 이상이 비염 환자이고 특히 초등학생의 40% 가까이가 비염 환자일 정도로 이 비염 치료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. 코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코 세척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염 환자가 코를 세척하려면 이 기구를 잘 소독하고 이 생리식염수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. 자, 미국 루지아나주에서는 만성비염 환자 두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을 사인은 아메바성 뇌수막염입니다. 자, 이 질환은 레글레이아 파울러리라고 하는 아메바가 이 코를 통해서 자, 뇌까지 침투해서 자, 구역질과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자, 2주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. 자 미국 보건 당국은 코를 식염수로 세척하는 기구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이 환자들이 이 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자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자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학과 동현중 교수는 자코 세척은 코를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서 이코 비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자 매우 효과적이긴 하지만. 이 불결한 주사기나 이 고무 용기를 이용해서 이 코를 세척하면 자 충분히 감염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안전하게 코를 세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, 첫째는 반드시 생리식 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. 자, 수돗물이나 중요수나 수기 등의 물은 이코속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사람의 체액에는 염분이 녹아 있습니다 세척 용액에 염분이 없으면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몸 안에 있는 염분이 이 흘러나오고 이 코속 점막을 상하게 할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자, 생리식염수는 체액 농도로 만들어진 소금물이라서 안전하고요 자, 둘째로는 직접 코 세척용 분말을 이용해서 생리식염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물과 소금의 비율을 적당하게 잘 맞추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아, 또한 수돗물을 팔팔 끓여 멸균하고 이 냉각시킨 후에 이 생리식염수 분말에 표기된 대로 이 물과 소금의 비율을 잘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생리식염수의 적절한 온도는 어, 체온보다 낮은 아, 섭씨 30도 정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100cc 정도의 생리식염수를 양쪽 코 속에 50cc 양을 나누어서 아침저녁 두 차례 하면 고청결은 물론이고 이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자 셋째로는 코세척 용기를 철저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이 코세척 용기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멸균하거나 주기적으로 기구를 재구입해서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주사기를 사용한다면 물을 몇번 통과시킨 후 식초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세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코세척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아, 코 속에 찐득찐득한 분비물을 쉽게 배출할 뿐만이 아니라 염증에 관여하는 미세먼지 등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이코 건강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자, 코 세척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,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체질 강화로 이 면역력을 중진시키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으로 태순환이나 폐활량을 중진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, 비염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언제든 생산적이고 행복한 소통을 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